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겜직입니다 오늘은 셀타워 꼭대기에 올라온 적을 잡아볼 건데요 기가 막힌 위치에 숨어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숨어있을 겁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먼저 드론을 띄워서 꼭대기로 올라가 줍니다 그 다음 구석에다가 드론을 위치해 준 다음에 증강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 살짝 내려와서 점프하고 뒤로 가주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드론을 살짝 앞으로 가주면 됩니다. 다시 점프하고 뒤로 가주면 오 이렇게 셀타워와 드론 사이에 끼어서 아래로 떨어지지 떨어집니다. 섬세한 조종이 필요합니다. 다시 살짝 내려가서 점프하고 뒤로 가면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입니다. 여기서 총도 쏠수 있고 수류탄도 던질 수가 있어요 가자~~ 내려갈땐 드론을 부시면 됩니다 첫번째 기회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보기 위해 아래쪽을 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적이 나타났습니다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총 꺼내고 가자~~ 아~~ 왜 이렇게 빨리 날라가? 고조~~ 어떡, 어떠 어떠, 어 어떠, 어떻게 저기서 쏜 거야? 아, 래서 썼나? 이상하다 총소리를 기에해서 놨는데, 오호... 그렇게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온 다, 온 다, 온 다, 온 다, 가자. 왜안 와? 오, 따따따. 다, 으로 적을 잡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더 기다려봤지만 더이상 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거 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4명 남았죠? 왼쪽에 1명 오른쪽에 두명 온다 온다 출발! 출발 출발 컷 라스트 1명 반대편에 있네 저 바이든가 연막 가야 돼 X3 돼, 돼. 가자! 들어와 너 10호 간다 오총총총총 총, 총, 총! 컷! 얘 자가 제수 동기 있네 님 10호 드세요 갑니다 오마이워뭐 모... 시... 어? 살아났네 어,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어딜 나가 어딜 자가 제수 동기 또 있어? 사진 촬영 갑니다 김치 컷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 치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판에 소총으로 적을 죽이는데 실패하고 깨달았어요. 이번엔 샷건을 가져왔습니다. 뭐야 언제 왔어? 총총총총총총총총 아 이거 들어냐 들어냐 아아 총을 헷갈리면 어떻게 멍청아. 셀타오 꼭대기에 올라온 적은 드론 소리를 들었고 저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저를 쳐다보다가 총을 드는 걸 보고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진 저기로 어떻게 올라간 거지? 너협정이지너 내가 가만 안둬 죽어. 야, 야. 음총안 맞아. 오, 따따따따따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웃음> 잡았죠? 생존인원 4명 헬멧도 없고 총도 샷건밖에 없지만 치킨을 노려봤어요 아저 어떻게 잡지? 모르나?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컷! 마지막 1대1 상황 적이 에따브로 저를 쏘고 있었지만 저는 무빙신이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음안 맞아. 써봐써봐 쏴봐. 얍! 얍! 어이거안 맞네. 지금 지금 지금! 나이스! 써봐 너 한번만 더 내밀어봐. 아주 황천길로... 내가 내밀... 죽어. 치고... 어이씨가안 맞네. 얍! 못 맞췄지롱. 못 맞췄지롱. <웃음> 포기? 얍! 아, 이거 왜안 맞아? 맞췄지롱. 어이 약올라 죽겠네. 안 해! 나와라, 자동차! 약이 바짝 오른 적은 자동차를 타고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들어와 들어와 나 샷건이야 봐봐 샷건이야 나안 오네 거기 선다고? 하나 둘셋 들어가시고요 까비 연막 던지고 붙어야겠다 던지고 아! 너무 놀렸나? 어, 거기 무다행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거 부셨지롱. <웃음> 아, 요즘 무다행단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리 와잇! <웃음> 무다행단 하지 마세요. 전판에 샷건으로 적을 잡았는데, 뭔가 임팩트가 약해서 판처 파우스트를 가져왔어요. 잠시 후, 적이 나타났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다어 엉덩이 베겨서 자전거 더 이상 못 타겠네. 셀타워나 타고 올라가야지. 가져. 가져.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잡았죠? 역시 판처파우스트 정도는 쏴줘야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자기장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다 다칠 때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저는 끝까지 기다려보다가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죽인 시체를 파밍하고 등강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음...절로 가면 되겠구만 음...